시상식에 참석을 했고요 다시 뾰로롱 12시가 지났으므로 원래 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차가 나오는데 줄이 좀 꽤나 길었다가 오 지금 시간이 12시가 지났잖아요 늦게까지 저희 또 팬분들이 퇴근길을 지켜주고 계셨더라고요. 핸드폰 네온사인에 박은빈이라고 외쳐주셔서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이제 뒤에 이제 차가 많이 밀려있어서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아쉬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레드카펫이랑 이런 게다 비공개로 진행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가까이서 만나 뵐 기회가 없었지만 네그 마음 잘 전달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시상식이 끝나고 오, 그래도 오랜만에 이제 얼굴 뵌 분들도 있었고 이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려고 했으나 또 저도 이제 인사드리고 싶은 분들도 있고 했는데 <웃음> 그만 부끄러운 나머지 도망치들 바로 나왔습니다. <웃음> Proud of you라고 해주서,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오랜만에 이제 연모의 2위, 연모 작품으로 신상식에 갔었는데요. 맞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다시 인사드릴 수 있을 기회가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여러분 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 또 투표도 많이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감사해요.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은 지금 집에 가는 길이고요. 집에 가서 이제 씻고 다시 나와야 됩니다. 3시 반에 다시 이제 제가 지방으로 향해야 되기 때문에 어, 좀 바로 인스타 게시물을 못 올릴 것 같아서 라이브 방송을 켰어요. 가는 길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려고요. 감사했습니다 마녀2 기대하고 있어요 우영우는 언제 나오나요 많은 질문을 해주셨네요 마녀2 곧 옵니다 여러분 곧 와요 정말로 이젠 정말 곧 옵니다 제가 아직 영화를 못 봤어요 아마 제작보고회 하는 날에도 어, 영화를 본 상태로 이게 그런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면 참 좋을텐데 말이죠 저도 궁금하거든요 음. 음. 우영우도 이제 2월 어, 음. 29일 첫 방송 예정인데 마녀투는 우영호보다 조금 더 먼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님, 이제는 제 이름을 얘기해줘도 되지 않아요? 네? 마녀투 이름이요. 안 돼요? 네, 아직. <웃음> 오늘도 안 된대요. 네. 음악 나올 거니까요. 금방 나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어, 드레스 입은 모습이랑 지금 이 모습이랑 뭐가 더 나아요? 당연히 드레스 입은 모습이겠죠? 하지만 어제는 지나갔고 저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피곤하냐고요? 피곤하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언니 왜 눈에 별을 달았어요? 내 눈에 별이 있나? 오늘 아주 신경 써서 메이크업을 예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희 지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함께하고 있는 주현영씨 현영이가 상을 받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축하해! 잘 촬영하고 있고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녀투 홍보도 같이 도시나요? 음, 지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촬영이 중후반부를 아주 절찬히 촬영 중이기 때문에 뭐 참석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참석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뭐 확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이게 뭐 한꺼번에 인사드려서 좋기도 하지만 또, 또 한꺼번에 일이 또 겹쳐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러네요. 언니는 제 마음속의 대상이에요. 언제나 행복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도 제마음속에 대상들이십니다. 모두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도 진짜 진짜 고마워요. 이게 제 차가 보시다시피 이게 창문이 열 수가 없어서 이게 뭐 어떻게 인사를 드릴 방법이 없네요. 그렇지만 감사드립니다. 상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촬영하세요. 오늘 힘든 하루였는데 배우님 라이브 보고 힘이 나요. 힘든 하루가 혹시 저 때문에 힘드셨던 건 아니죠? 일단은 힘이 나신다니 다행이고요. 음, 저는 오늘 하루가 아니라 벌써 어제가 되었군요. 어, 좀 바쁘긴 했지만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행복했어요. 보스턴 1947 영화 언니 아까 그러고 보니까 시상식작에서 임시완 오빠를 만났었는데 안그래도 언제 개봉할까 그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뭐 올해는 보려,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도. 자기 전에 은빈씨 라이브 봐서 기분좋게 잘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분좋게 하루를 마무리 하시라고 제가 켰어요 기분좋게 마무리 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킨텍스에서 집으로 향하는 길이고요 저는 집에가서 씻고 또내일 촬영, 또 대사가 많답니다 또 대사를 외우다보면 나가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주 건강하고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방송 보면서 계속 행복했어요. 다행입니다. 아직도 2위 잊지 못해요. 생각만 해도 뭉클해지는 언니의 다음 작품 그 다음 작품도 항상 함께할게요. 해주세요. 어... 뭐 말이 나와서 말인데 2위 캐릭터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캐릭터입니다. 제가 사극을 연모하기 전에 한 10여 편 정도 했었지만 제가 여자로 태어나서 조선시대 왕을 연기해볼 기회가 정말 천금같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뜻깊고 저에게 가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 마냥 또 기쁘고 애틋하게 연모를 추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심하지 마시고요. 생일인데 축하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되게 특히 연모는 이전세계 넷플릭스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댓글에서도 보이지만 제가 해외 팬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고마워요. 인터내셔널 팬분들이 아주 많아졌기 때문에 그조차 감사드립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차기작에게 들어가야 하는 일정이어서 최대한 이 연모 관련 감사를 드리고자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이전 작품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감사를 못 드렸던 것 같아요. 동영 인터뷰도 진행하고 그랬었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여의치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할수 있는 채널들을 통해서 감사 인사를 드렸었지만 음, 음, 오늘도 네 이참에 또한번 다시 인사드리고 싶네요 연모를 연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연모를 대표해서 갔다 오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잘 다녀오는 길입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있죠? 몸 건강하게 잘 챙겨서 우리 나중에 꼭 만날 수 있게 네. 다들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우리 꼭 만나요. 마녀 포스터에서 중간이 언니예요. 마녀 포스터가 두 가지 버전이 공개가 되었는데 얘기도 돼요, 오빠? <웃음> 곧 나올 거니까요. 꼭 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웃음> 네. 언니 오늘 너무 수고했어요. 언니가 내 최고의 배우예요. 고맙습니다. 저 중간고사 망했는데 얼굴 봐서 너무 괜찮아진 것 같아요. 다시 힘내봐요. 중간고사가 하루 이틀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망했다라는 건가? 에이 괜찮을 거예요. 중간고사 한번 망한다고 뭐꼭 인생이 망하진 않잖아요.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 이제 다음에 다음을 기약합시다. 오늘 하루 연모 다시 보면서 힘내고 있었는데 은빛 누나까지 보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연모 다시 보기 많이 해주세요. 백상 중간 광고 앞뒤에도 라타플랑 광고 계속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시상식에서보다 우리 언니 얼굴 더 많이 봤다. 그러게요. 라타플랑 감사합니다. 제가 급하게 이제 스토리에 저를 태그를 해주셨길래 제가 스토리에 올렸는데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제 얼굴이 계속 나와서 현장에서도 큰 화면에서 저를 만날 수 있었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라타플랑. 고마워요. 라타플랑의 예, 덕분에 저도 시상식장에서 제 얼굴을 많이 구경했다는 라 말씀 드립니다. 언니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언제나 늘 마음많은 곁에서 응원할게요 사랑해요 언니 인스타 아이디 누가 만든거예요 저요 그냥 어, EUN BIN 0904는 어떤 분이 쓰고 계셔서 아마 제 팬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은빈 ing 중 이란 의미와 은빈잉 으로 만들었었습니다. 음, mm, can't understand Korean, but I love you whatever you say. Thank you. 연모 블루레이도 얼마 안 남았어요. 너무 너무 기대됩니다. 오호 오호 오호 곧 나오는군요. 제가 과연 또 뭐라고 얘기를 해놨을지. 항상 지나고 나면 기억이 안 나네요. 하지만 최대한 많은 것들을 담아보고자 엄청 투머치 토커가 되었었는데요. 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원래 걷는 걸 좋아하는데 언니에게 입덕한 뒤로 뛰기만 해요. 제 심장이요. 팬미팅 가는 날까지 숨참음 <웃음> 숨 쉬세요, 얼른 뭐... 팬미팅 아, 그것도 비밀이래요, 매니저님이 어, 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오빠가 <웃음> 더 궁금하게 해놓은 <말>. 거야 <웃음> 뭐... 언젠가는 다 차근차근 다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보라트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나요? 뿅! 뿅! 저 오늘도 꽃 받았어요. 너무 이쁘죠? 요거는. 저희 나무액터스 홍보팀과 컨텐츠팀이 직접 저를 위해 꽃향기가 너무 좋아요. 박은빈 배우님, 은빈 배우의 제58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 노미네이트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짝짝짝! 언제나 진지하게 작품을 마주하며 우리를 웃고 울리는 은빈 배우! 이렇게 위풍당당 백상의 노미네이트가 된 은빈 배우와 함께 할수 있음에 감격스럽고 뭉클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은빈 배우가 보여줄 새로운 세계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동이야.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게다안 된다고 하시는 메이저님이 또 개인 선물을 이렇게 늘 항상 이렇게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참 힘들게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고마워요 오빠 그는 말이 없습니다 자자 오늘 하루도 아주 잘 보냈습니다 언니 보라색 진짜 잘 어울려요 고마워요 오늘 보라색 깔맞춤을 해보았어요 촬영 조심히 잘하고 항상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마녀투 배역이름 혹시 귀공자 긴머리 느낌인가요? 응? 자꾸 숨 참는다는 분들이 많으시네. 마녀투 나올 때까지 숨 참을게요. 이게 요즘 유행어인가요? 숨 참는다? 숨은 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KT에서 고소당하셨다면서요. 은빈 배우님 얼굴이 너무 기가 막혀서. 언제 자요? 글쎄 오늘 잘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영우 수포해주세요 영우는 어 영우는 뽀짝 귀엽습니다 영우는 제 마음속에서 굉장히 영우는 응원하고 싶은 존재예요. 그리고 응원을 안 해도 되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쉬나요? 아니요. 바로 촬영 갈 겁니다. 언니 미선은 국보 지정해야 돼요. 진짜 많이 웃어주세요. 팬미팅 대학 합격하고 꼭 갈게요. 기 넣어주세요. 합격의 기운! 팍팍! 합격하세요! 조선시대에 사람들이 머리에 언니들, 언니를 지니고 다녔다는데, 바로, 가든빈. 많이 못 주무시는데 많이 피곤하실 텐데 조금 덜 피곤해 할 만한 꿀팁 있을까요? TMI인데 제가 원래 커피를 못 마셨었거든요. 근데 이 우영우를 하면서 이제 특히 초반에 이제 연모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우영우 촬영을 하느라 조금 이제 피로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카페인을 잘안 먹다가 밀크티를 밀크티를 이제 많이 마시다가 이제는 바닐라 라떼를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 번 시도해 봤는데 이제 바닐라 라떼 연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어쩔 때는 너무 맛있고 어쩔 때는 또 그래도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찾아냈는데요. 저는 아이스 바닐라 라떼 단샷만 넣으면 맛있더라고요. 뭐 거의 커피우유 마시긴 한데요. 단샷. 정말 피곤할 때 하루에 한 잔씩 단샷으로 해서 요즘 커피를 종종 아주 가끔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꿈이 배우인데 응원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언니처럼 멋있는 배우가 될까요? 뭐, 저를 멋있다고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참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 재밌다고 느끼는 게 정말 소중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소중한 마음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음, 나 자신과 함께 성장하시길 바랄게요. 시간이 지나면 뭐라도 이게 능숙해지는게 있더라고요그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면 분명 무엇인가 얻는 것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령? 음, 잃는 것이 있더라도 또 얻는 것이 있고 뭐 그런 게삶 아니겠습니까? 화이팅! 은비님과 같은 나이인데 제 오랜 시간들 속에 은비님의 작품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오래오래 고맙습니다. 이 작품 안에 제가 들어있듯이 그 작품을 통해 얻은 팬분들도 항상 같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함께 가요 우리. 언니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시상식 끝나고 라방 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고마워요. 제가 뭐더 예쁜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뭐 이렇게 네. 마법이 끝난 이 저의 모습 괜찮죠? 뭐. 연무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전 늦어서 자러 갈게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배우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스트레스 받으세요. 저는 잠을 자고 음악을 듣고 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게 뭔지 무엇을 할때 내가 좀 생각을 버리고 다른 쪽에 좀 집중할 수 있는지 부정적인 것들을 털어낼 수 있는지 음, 찾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거의 다 도착할 때쯤 알려주세요 네 도착 지금 3분 남았어요 아 3분 남았어요? 여러분 저 집에 갈게요 <웃음> 저 이제 네 오늘 하루 어제 하루 잘 보냈고요 오늘 하루또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인사드리고 이제 진짜 가겠습니다. 저는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촬영을 잘 하고 있을 거고요. 곧 영화 마녀투도 인사드릴 예정이고, 또 이제 올 한해도 이제 같이 네잘 보내보아요 여러분. 오늘 연모로 인해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 참석했었는데요. 오랜만에 또 영모를 이제 시간이 지나서 또 추억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제 진짜 갈게요.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